안녕하세요. 루유 파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심어 보려고 해요. 요거를 씨를 분리를 해서 발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씨만 키친타올에 이렇게 옮겨 볼게요. 제 손이 커서 핀셋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오빠 여기 핀셋 응. 너무. 어, 괜찮아 괜찮아. 저기 들어어아 근데 무섭다. 진짜 이거 폰다 다리잖아요. 아 그냥 확 잡으면 될것확 먹고 싶어? 나는 이게 뭐예요? 찌를 지금 가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 아 이거 시작 기 게임이에요? 응 음, 벌레 같다 이거 음. 벌레 잡기 게임이에요? 벌레 잡기? 아니야 거기먹어게까지 하나? 끝 음, 이것도 아 이거 여기까지? 방금 잡았을 때 여기 나와야지 응 <웃음> 음, 이건 실패 아 실패하기 싫은데 음. 여기 씨다 이거 한 개만 마저 하고 끝내자 터지는 거로 우와 <웃음> 씨 많이 났다 아아야 아빠 손으로 찌르면 <웃음> 여기 씨를 씨를 어 빨리 저기야 개구려야 아빠 구제 서로 아빠는 그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아빠 그냥 확 부어요? 워 거기에다 붙지 말고 여기에다가 아 여기다가 하는 게 빠르지 네가 드는 거 보다 해가할 거야 니가? 아유, 배고 도 이게 피 있다, 피 같아 피 같아? 아, 토마토피 흘리는 거야? 거기다 하면 안 돼. 이거 수술하는 것 같다. 수술? 토마토 수술? 선생님, 선생님. 토마토가 어디가 아파서 온것 같아요? 진짜 배가 아파서 아니아니 아니, 이건 다 뺐어, 다 뺐어. 여기, 여기. 그, 그, 지금 수술이 처음이신가봐요. 아니요수술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자꾸 이렇게 붙이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토마토만 이렇게 씨만 떼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요. 토마토, 이, 이게 벌. 세균이에요. 세균 아닌데요? 하나도 아기들이 네. 아기들. 과연 이게 바라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네, 아기들. 음. 아기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한치먹을게 진짜 이거 세균 대기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너무 시균이 불쌍하죠. 이거, 이거, 빨리 집으세요. 나못 집어요, 쟤는. 순순히 처음 봐서. 아까 여러 번 해봤자면서요. 네, 장난감으로 해봤자. 교실에서만 배웠어요? 네. 이거 집 선생님이 벌레라고요. 벌레 잡기 게임이라고요. 벌레 잡기 게임은 오늘은 여기까지. 어쨌든 해요. 자, 끝. 자 지금부터 씨를 찢을 겁니다 어떻게 씨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거를 씻어서 찌만 골라내야 되는데 물에 이렇게 담그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막 문질러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그럼 휴지 묻죠 아, 이미 휴지에 묻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문질러요 진짜. 휴지는 아빠가 걷어낼 거예요 아, 잠깐만 오씨담그었네 진짜 빨래하는 것 같다 저는 이거 씨를 떨어뜨려야 될거 같아 괜히, 괜히 여기다 했나 봐 그냥 물 담아놓고 거기다 옮겨 놓고 보고 만지지 말고 여기 네네들 씻어줘라. 씻어. 내가 뿌리라고 하는 건줄알아 물을, 물을 너무 튀기시는 데 내가, 제가 처음 해봐. 요 응, 그러니까. 바가지들을 내가 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부화? 보아? 부화가 아니라 발화를 시켜야 되는데, 발 씨가 새싹을 돋는 거를 발화를 할게요, 씨들 빨리 좀 깨끗하게 좀 씻어주세요. 네, 얘네들 먼저, 얘네들을 잡아요. 아, 뭐 이거 어디이 씨가, 네. 어머, 나 잡을 수가 없네? <웃음> 뭐 어떻게 해. <웃음>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진. 문진. 그렇지. 그러면 씨는 좀 남지 않을까? 자하고 있어. 자, 해봐. 어? 이거 그릇을 바꾸자. 이걸.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불편하게. 그지? 모세요. 내가 하고 싶어. 이거 뽑아. 이거 빼고.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수영자 시간. 같다. 얘, 네, 니 네. 수영이. 씨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네? 오, 어? 잡았어? 응. 네. 이모는 물고기 같아 얍얍얍 잡아야 돼잡아야다이나 어. 그래, 나도 아, 이 휴지에다가 물을 쭉 부으면 되나? 근 이게 씨가 갇혔다! 넌 갇혔다 씨가 이거 잘안기는거 같아 안돼좀빼까요들만지않 아, 네. 응. 어. 자, 물좀 뺄게 들다 했어 이제 씨들이 이제 어떻게 해지 이제 씨들 더 많이 해요 그 이게 뭔가 둘러싸고 있어, 그렇지? 둘러싸는 게 없어요.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고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얘만 꺼내볼까? 이렇게 헉, 꺼냈다, 아빠. 나 벗어 봤네. 우와, 이제 꺼낸 애들을 여기다가 붙여. 붙여. 시아 나한테 와야지. 붙었다. 나두개 온다. 하려고 하는데 시들이 계속 도망가 야시야 음, 잡아 응. 아빠야 뭐씨 씨가 응. 시가, 음 응. 씨가 시가 잘안 터지게 하는 뭐 어떤 건데요? 보호막이 있는 <웃음> 거기 보호막처럼 그런 거 선물하면 응. 콕 찍으면 나와요 응. 아 보호막 떼야 되는데 진못 뜨겠다 쏙 던지는 거다됐 내가 도와드릴 거잘 되죠? 엄좀 잘생겼어. 야, 너네들 저, 뭐, 또 없었으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니 이거 없애면 안 되는 거 어떡하지? 그요 이거 보호막이라서 없으면 안 됐던 거는 아니겠지? 이렇게 망쳤으면 어떡하지? 괜찮았구나. 음, 망치면 또 다음에 또 하지 뭐, 그지? 응, 음, 망나면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올리진 않겠다. 음, 그 망치면 망쳐도 올릴 수 있죠. 망친 것도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고을걸요 응? 다른 친구들은 안 망치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치? 씨만 빼는 게. 아빠 엄청 쉬울 줄 알았어. 오, 응, 아빠 되게 쉬운 건줄알았지오빠 어떻게 씨가 제일 잘하게 되고요? 응, 우선 씨를 새싹이 나오도록 눈을 짓는 돼서 매일매일 분무기를 물어줄 거야. 네. 응? 그래서, 아빠 굿 짓으면 끝날 거야. 응. 어, 빨리. 해. 근데 네. 욕력 착취를 아빠가 좀 심하게 있는 콩돈가? 아닙니에요닙니요 재밌는데요. 재밌어? 왜 보호막을 떼야 돼요? 신데렐라는 이거 혼자 사는 거 진짜 어렵다. 려우 음, 신데렐라는 요새 할머니가 와가지고 보여주다 네. 네. 근데 신데렐라도 토마토 씨빼가지고심어갈 때? 아니요. 음, 신데렐라가 내가 꿈속에서 있었는데 음. 신데렐라가 음, 자기도 토마토 씨빼 그러다가 손이 아파서 응 병원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아 진짜?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랬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또씨빼다 오셨거든요? 아니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와 진짜 금방 하겠다 진 재밌지 않아요 좀? 재밌어. 학교에 콧대서 너 쪼붙다 쪼붙다. 난 그냥 손으로 손바닥으로 똥 하고 잡거든요. <웃음> 내손바닥에는 밖에만 쓰다미에요. 땅, 땅 접지를 해서. 어떻게 두 개? 와, 이제 그 끝에 비건을 걸어. 어, 엄청 자이고 나는 다다 아직 나는 못 해. 선 나도. 여기 대구서라 아빠가 한번 풀어 줄게. 으, 제 이제 음. 뭘할 거냐면 모양을 자를 거예요? 들어 반만 잘라 줄래요? 오, 절도되는 여기 물 뿌었어요? 물이 밑에 있었어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줄 수 있는 이렇게 렇지자 이것도 반 잘라 볼까요? 네. 상적이게 잘랐네. 자 얘는 이제 반을 자를 거야. 요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할 거냐면 자 뿌리세요. 축하게 해줘야지 축축하게. 너 잘하고 있어. 찬들찬들 잘하네 배수. 끝! 오늘부터 1일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